안녕하세요.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이중모음 예어와 예 단어입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한글과 영어를 보면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기, 예기 예, 야, 예, 야 예, 들, 아 얘들아 제, 제 예쁘다, 예쁘다. 차례, 차례. 시계, 시계. 계단 계단 계란 계란 계절 계절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그림과 영어를 보고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제제 제. 계단 계단 개 시계 예야예야예들아 얘들아 개 구 계란 차례 차례 예쁘다 예쁘다 예 뿌, 기 얘기 계절 계절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중모음 예와 예의 단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.